잉여맨 로블록드 로블록드 블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딸기맛 니아에 반가워요 분명히 초콜릿맛이었는데? 저 지금 딸기맛 됐어요. 미호야 맛좀 봐봐 무슨 맛? 어오어오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에? 어, 아, 안 눌려! 어! 나 점프가 안 돼! 답답해! 오늘은! 점프 없는! 타워야! 스페셜 안눌렸다고 점프, 점프 해. 없는! 점프웹이야점점프점점프점점프점점프 <웃음> 오. <웃음> 우와! 스컬레이터다 우와! 천국으로 가는 계단 어? 우와. 둘 중에 길을 오. 모르는 거구만? 오. 이쪽까지! 이쪽 가야지 와 여기 엄청 이쁘다 배! 뭐야? 점프 없이 오. 점프를 할수 있나? 근데? 오. 어? 이제 답답하지가 않다? 점프 맵을 해도? 그러게? 오. 점프 올라가고 점프 없이 어떻게 점프를 하죠? 여기 어떻게 올라가죠? 어? 어떻게 가 여기? 어? 나 됐다! 어? 됐다! 어? 됐다! 어? 그리고 옆으로, 어, 옆으로 회오리, 점프 없이 회오리라니! 오 이거, 가능 한닌 걸까? 어, 뭐야? 점프 없으니까 좀 쉬운 것 같기도 하고! 옆으로, 옆으로, 옆으로! 슬쩍! 슬슬쩍! 으아! 조금 어려워수있 그냥 일직선으로 쭉 달리면 되던데. 점프가 없는 건. 좀 힘든 거야. 너 맨날 빨리 와나 기다리고 있잖아 나너 위에서 기다리고 있어 어디까지 나 왔는데? 나 기다리고 있잖아 그때오와 이거 흔들 흔들리다 오 무서워 무서워 좀뽑으니까더 무서워 와우, 와우. 떨어질 것같아정치해 뭐야? 와, 와, 와. 어? 어디가떨어졌다 <웃음> 뭐야? 어 근데 미월야너 어딨어 어? 어 뭐야 나, 사라진다 미화. 여기 사람! 사.. 사람 살려요! 아 으. 뚝뚝뚝 오케이 아슬아슬 와 2단계인가봐! 2단계는 조금 어려울지도? 난 멈추지 않아! 쉬지 않겠어 우와! 왜? 이단계 엄청 아파! 아 여기, 여기 피하고 와야 되는 거구나 <웃음> 음... 갈 수가 없어! 피하고 가야 돼 이거 이렇게 <웃음> 와 너무 아파 와 이거 진짜 어, 어렵다 아픈 블록 이 있어갖고 어와피 빨간색! 사이버하고? 자 제작대는 예쁘다? <웃음> 예스 예스 예 제작자님 이쁨 어떻게 알아 니가 제.. 제.. 제 상상님 상상했어? 상상했어? 야 네. 그래 자! 너 제작자님한테 프로포즈 하는 거야! 어.. 저기.. 제작자님.. 제가.. 지금 이렇게 생겼지만 실제로는 <웃음> 굉장히 훈남이거든요? 좋아.. 맛있는.. 아메리카노 한잔 하실래요? 근데 <웃음> 제작자님 나자친구 있대 그럴 수가! <웃음> <웃음> 얘들아, 어디야, 어... 나 33단계야. 나 37단계. 뭐? 아니, 또 거기니? 어! 너 미오 음. 어디라고? 37단계. 너좀 빠르구나? 금방 추월해 주지. 흡! 흡! 와리가리! 탑! 탑! 흡! 드리프트! 흡! 나카트라이더 고수. 흡! 쩝! 로 가서 미끄러 아 미끄러 워와 <웃음> 이거 진짜 어려웠다 <웃음> 방금 오오 오! <웃음> 어! <웃음> 어! 뛰는 블록 <웃음> 와 이거 뭐야 이건 야 이거는 <웃음> 그 빼빼로보다 얇은데 어우 흡어4 <웃음> <웃음> 0 단계 와 이거 계단이다 매은 엄청 이쁘네. 자, 저는 40단계구요 빨리 따라오도록 가는 중 아, 여기 맞추는 맵이다 가운데! 아, 아 오른쪽! 아 자, 이 중에서 진짜 길은 어딜까? 음. <웃음> 여기야! 워?! 어? <웃음> 뭐야? 진짜? 진짜 개였어? <웃음> 아, 무슨 소리야? <웃음> 여기! <웃음> 여기 또 어디야? 에이, 위가 왜 이렇게 높아? 리아, 너 왔구나! 응! 미오는? 미오는? 아, 다시... 이제 46이야! 쟤왜 나보다 못 왔어? <웃음> 피가 없었어! 으차! 으차! 리아야, 피었구나? 와! 어. 뭐야, 이거? 아 와, 살짝만 닿아도. 아, 이거... 아, 이거. 흰색에 닿으면 안 돼. 아 됐다. 후. 와, 이건 또 뭐야? 와, 이거 진짜 너무하네. 아! 와, 장난 아니네? 장난 없습니다. 그냥 살짝만 다와도 그냥 가는 거야. 이제 어려워졌어. 으... 으... 아파. 으, 제발. 후. 아 거기네 리아야 거기 좀 어렵다. 날. 으... 오 으... 걸렸다. 거기 좀 어렵다. 참고로. 여기, 여기가 어렵다고 음, 열심히 해봐. 깨는데 거기가 아니야. 거기가 문제지. 응, 너무 음. 쉬워 보이는데. 그래, 한번 깨봐. 아프지? 아. 아프지? 아프지? 아프지? 아. 많이 아플 거야. <웃음> <웃음> 자, 애들 아나 70층이야. 네, 몇층 사니? 아, 리아 59층? 정말? 어.. 어.. 어 잘난척 하고있어! 어금니 부셔버리고 싶어! <웃음> <웃음> 정말? 좋아! 같이 부시자 잉단테를 <웃음> 어? 나 리아랑 같은 곳이다! 안돼! <웃음> 야 따라잡혔네 얘들아 나 75층 걸렸다 <웃음> 천년석가나 진심인 편. 아들아 열심히 해. 노력하면 이길 수 있을 거야. 우와쟤수 없어. 연매나 너도 59층부터 다시 하자. 우리 사이좋게 말이야. 농. 으로우. No. <웃음> <미러워요. 웃음> 야 니네 둘다 똑같이 59층이네. 자 누가 더난 <웃음> 60층이야 미 누가 더 귀족인지 볼까. 와이, 으로우, 가시 우우우우우우우 아저못 뭐 깨고 있네 오! 거기 빨리 가야 돼 엄청 빨리 어 아, 여기 쉬는 구간이 있어 올라오느라 힘들었죠? 어렵게 만들어서 죄송한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대신 꽃길만 걸으며 공부하느라 수고하셨어요 감사해요 어디야 도왔다 탄출했어? 밀겨아아아아 미끌미끌한 블럭이고요 얘들아 응? 나 90층이야. 뭐? 뭐? 됐다. 왜 이거 조심해. 어 뭐야 이거. 물론 나안 뛰었지만. 네. <웃음> 아 둘이 똑같네 층. 응. 어. <웃음> 과연 음. 누가? 오. 어. 알겠다. 이거 여기가 길이네. 역시! 오케이! <웃음> 오! 오! 어, 둘이 동점! 오! 오! 아! 오! 좋아요! 자, 이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자, 98층, 99층, 100층! 안 돼! 얘들아, 내가 먼저 100층에 올라간 것 같아. 내가 두번째로 100층에 올라갈거야 이번 스테이지까지 내가 뭐 깨지 자, 깼다 진짜 체크 포인트를 찾으세요 nope. <웃음> 뭐야? 이건? 이건 nope. 성공하네 그냥 지나가겠어 101층? 내가 먼저 올라 오케이! 먼저. 자, 나 101층 먼저 올라왔다. 다음 100층에 100층은 누가 될 것인가? A few moments later. 자, 얘들아. 어제 너네는 내 발끝도 따라올 수 없어. <웃음> <웃음> 자, 어쨌든. 자, 오늘 이렇게 나 올라갈 거 오늘 제가 펜트하우스에 사는 잉네테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 아래에 사는 이 하등한 이사이드좀 <웃음> 보세요. 아주 발버둥 치는 모습이 참 귀엽죠? 발버둥 치는구만 아주 그냥 못올라워 저기 피넌 평생 내가 타스테 살거야 평생 내 발밑에다 있으라고 올라간다 어 내가 펜타스테이 살거야 <웃음> <웃음> 자 어쨌든 어, 예. 여러분들 저는 이만 가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뿅 좋아요 안녕 <뮤> <뮤> <뮤> <뮤>